안녕하십니까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 새로운 에어소프트 핸드건 한정을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이거 ICS에서 나오는 하이카파 챌린저라는 제품이에요 어, 국내 같은 경우는 인펜트리사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ICS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예를, 이제, ICS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대만에 있는 에어소프트 제조사로서 조금 특이한 총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헤라암즈, 막 이런 총들이 있죠. 그리고 뭐, 중세시대 때 나오는 이런 총들도 만들어서, 어, 팔았던 걸로, 아, 그건 HFC구나. 아, 죄송합니다. 음, 아무튼, 그리고, 어, 특이한 점은 기어박스가 상부와 하부가 분리되는 이런 기어박스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사의 제품에 이렇게 삽입해서 파는 그런 에어소프트건 회사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고가의 에어소프트건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대만 내에서 비중을 차지하면 은 중가에 형성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ICS 하이카파 챌린저 이름에서 볼수 있다. 듯이 하이카파 베이스의 슈팅을 목적으로 한 핸드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과연 이 제품이 정말 슈팅형 에어소프트건이 될지 안 될지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판매가는 27만원입니다. 절대 싼 금액은 아니에요. 마루이 제품과 비슷한 금액대 형성되고 있는데 그만큼 메리트가 있어야 구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제품에 대해서 이것저것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앵글을 조금 낮췄습니다 어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제가 여러분들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앵글이 편하실지 지금 보고 계시는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보고 계시는 이런 앵글이 편한지 한번 댓글로 한번 이갈기를 해줘 보십시오 뭐 하이앵글이 좀 불편하다는 분도 있고 또 로우앵글이 불편하다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어떤 앵글로 찍었을 때 조금 더 여러분들께 편하게 보여드릴지 좀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많이 시도를 해보는데 한번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시면 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ICS 제품의 특유의 박스 양쪽에 빨간색이 이런 어, 식으로 포인트를 주고 까만 박스에 이런 식으로 어, 챌린저 하이카파 컴페티션 피스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뭔가 조금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접목이 되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은 이런 식으로 어 보장이 되어 있고요 설명서가 있는데 제가 샵에서 구입을 하고 안에 테스트 사격을 한다고 해서 설명서를 어 거기에 두고 온것 같습니다 설명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설명서는 제가 이렇게 썸네일로 이렇게 띄워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한번 탄창 한 창이 한 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어, 완제품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제품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음, 요 안에는 뭐별 내용이 없네요. 그러면 일단 박스는 옆으로 조금 치워두고, 제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카파 어, 챌린저 어, 생각처럼. 묵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참고를 일단 하시고요 단창 하나 어, 단창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요렇게 참 있으면은 좋은 돈 주고 사기엔 아깝지만 어 공짜로 주면 좋을 것 같은 꽂을 때 기본적으로 꽂을 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옆으로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 부분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설명서를 빠트리고 안 가져와서 거기 종이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0.3g 탄, 0.3g 탄을 기준으로 생산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0.2g 탄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사자마자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호복 고무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스트 모드 R 호복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제품인데 기본적으로 이너바렐에 R 호복 시스템이 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이미 호복 고무를 교체를 한 상태인데 음, 여기서 보이는 이 호복고무, 이 호복고무 아주 작죠.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호복고무가 기본 이너바렐에 달려있습니다. 달려있어서 이 제품은 0.3g 탄 베이스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적정 호복이 먹기 때문에 이 제품을 빼고 지금 제가 뭐 테스트 차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이런 기본적인 호복고무로 교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저는 호복고무를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교체를 한 상태고, 음, 그 점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어,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꼭 호복고무를 교체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이카파 챌린저 이 컴페티션 이 피스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 기본적인 성능들을 이 내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마스터 모드 R 호흡 시스템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R 호흡을 빼고 기본 호흡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호흡 고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또 흔히 이렇게 그 고성능 밸브 시스템이라고 해요. 요 뒷면에 보이는 이 그 탄창의 이 밸브가 아주 뭐 고성능 레버 2 고성능 밸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음 그곳에 대해서 저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해머와뭐 시어 장치, 요런 것들,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 그리고 뭐 안에 있는 스프링 다 스틸 제품으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 바로 요 상단에 보이는 이 부분 바로 RMR과 닥터 사이트를 장착할 수 있는 이 마운트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우리가 뭐 슈팅 같은 경우 할때 프로덕션이 아닌 광학을 올려서 뭐 옵틱 제품을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슈팅에 별도의 이 마운트 설치 없이 바로 장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제품은 뭐 슈팅용 에어소프트건을 표방하다 보니까 이 트리거 트리거 안쪽에 바로 이 트리거 간격을 조종할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보통은 우리가 에어소프트건 같은 경우는 이 챔버 안쪽에 있는 아웃바레 안쪽에 챔버가 흔들려서 집탄에 상당히 영향을 주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무드나사가 있어서 이 챔버의 흔들림도 잡아준다고 라 합니다. 어, 이런 경우들 그리고 지금 저같이 이렇게 앞쪽에 이 14mm 어, 그, 아나타 아답터, 아웃바레 아답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소염기를 장착하기 위해서나 이런 어, 나사식 칼파를 장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좋겠죠. 기본적으로 스틸에 어, 13mm 역나사 아웃바레 아답타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제품의 또 다른 어,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아, 리어 사이트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가 야광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받았다가 어두워졌을 때 야광빛을 띄고 있다라는 이런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이 제품을 딱 봤을 때 마루이 하이카파 골드 매치와 아주 유사한 느낌이 납니다 바로 이 부분 슬라이드 상부의 이 홈, 홈이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전에 잠시 가지고 있었던 마루이 하이카파 골드매치의 슬라이더도 윗부분에 이렇게 홈이 나가 있죠 어, 보통 실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홈이 나 있는 경우가 바로 이아웃바렐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이런 홈들이 나가 있는데 이 제품은 뭐, 뭐 실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폼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슬라이더의 각인 자체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뭐 딱히 군더더기가 없어요 챌린저라는 이 글자 하나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 반대쪽에는 아예 각인이 없고요 어, 한쪽면에만 챌린저라는 이런 각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외장 부품을 보시면 은이그 슬라이더 스톱, 슬라이드 스톱 레버 슬라이드 스톱 레버를 한번 보시면 은 슬라이드 스톱 레버와 이 안전 레버 이두 부분 그리고 뒤쪽에 있는 또이 세이프티 보통 하이카파 베이스나 콜트들이 이렇게 그립 세이프티를 채택을 하고 있죠 이 부분 이세 부분 그리고 이 탄창 릴리즈 버튼 이 부분은 유광의 재질의 이 코팅이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뭐 이, 이런 느낌들이 조금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없섭이네요 이것도 같이 이렇게 슬라이더와 비슷한 무광으로 하면 어떻을까 라는 어, 그런 좀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차이기 때문에 어 좋다 나쁘다 라는 것은 개인이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뭔가 이 마감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하부에 기본적으로 맥웰 범퍼가 달려 있습니다 이 범퍼의 역할은 탄창을 삽입할 때 보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퍼가 달려 있는데 어 이게 뭐 저기 뭐 장단점이 될 수는 있어요 뭐 빠르게 재장전하기 위해서 도움은 되겠지만 범퍼 종류에 따라서 탄창의 호환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피카트니 레일을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라이트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를 장착을 해서 조금 더 택티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은 또 다른 장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트리거 하단의 육각 무드 나사를 통해서 트리거 간격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긴 하지만 그 효과가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효과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는 좋. 치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립 같은 경우 그립은 플라스틱 재질을 가지고 있고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앞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반대편까지 가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미끌림을 방지하는 이런 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플라스틱인데, 이게 뭐 사선이 있다고 해서 미끌림이 안 생기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요 제품들, 이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은 마루이 제품과 호환이 된다라고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마루이 옵션 제품을 호환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립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STI 컴백 마스터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비슷한 느낌이고 조금 더좀그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좀 슬림하다 해야 되나 그 느낌 근데 그 sti의 그웹그 그 뭐야 스티플링이 훨씬 더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마루이 순정 하이 카파에 비해서는 조금 그립감이 두꺼운 느낌을 들어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탄창 얘기를 하면은 탄창은 30발짜리 그 탄창을 가지고 있고요 가스는 퍼프디노 그린 가스 또는 뭐 vfcv 가스를 추천한다고 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스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퍼프디노 파워버업 가스라고 해서 화이트 버전을 좀 사용을 해보니까 슬라이드가 생각보다 좀 가벼운 느낌이기 때문에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것 같다는 라 생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센 가스보다는 그냥 퍼프디노 그린이나 브이 가스 정도 사용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카파 같은 경우 슬라이드를 분리하는 방법은 이쪽에 어, 있는 이 레버 슬라이드 레버를 반대쪽에서 이렇게. 어, 이 홈을 맞춘 다음에 반대쪽에서 눌러서 이런 식으로 반대쪽에서 눌러서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빼면 빠지게 됩니다 빼는 방식은 뭐 손으로 뺄수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하부 슬라이드 안쪽을 보시면은 상당히 이렇게 뭐 특별하게 뭐 틀린 점은 없죠.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구조도 하이카파 베이스의 그대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고장에 어 상당히 어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하이카파 베이스의 이 슬라이드입니다. 하이카파 부품들과 호환이 된다고 라 하니까 고 어, 그 점은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뭔가 실린더가 이 노즐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황색인데 주황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추형력 어, 옵션이 장착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제품에는 이런 핀이 하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핀이. 요 핀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하이카파 베이스에 슬라이드 리턴 스프링을 분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당긴 사음에 어, 보통 분리를 하는 게 어, 정책인데, 이분리할때 상당히 힘들어요. 여기 있는 이 핀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꽉 눌러서 뽑아야 되는데, 이 핀이 하는 역할, 바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 앞부분 홈에, 홈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딸깍 걸어주면은 어 이게 걸리죠.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되죠. 이 초점이 이런 어, 식으로 걸리게 됩니다. 걸리 이런 식으로 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분리가 가능해요. 이 제품은 요 핀은 이 하이카파 챌린저 이 모델이 아니더라도 다른 모델에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아웃바레를 앞으로 뽑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너바렐을 뽑아내게 됩니다. 이너바렐은 기본적으로 뭔가 옵션 이너바렐이 장착이 된것 같습니다. 옵션 이너바렐이 장착이 된것 같고 약간 알루미늄 재질의 은색의 이너바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R-호법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음, 호법을 교체하는... 아, 호법을... 호법을 조절하는 방식이 조금 불편한데, 하단에 이 챔버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호법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챔버를 분리를 해서, 요 하단에 육각 나사를 통해서 요거를 요런 식으로 돌려서 호법을 거는 방식이에요. 이 점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불편하긴 한데, 한번 호법을 걸어두면은 좀 풀리는 일은 잘 없겠죠. 이런 식으로 호법을 교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웃바렐 역시 그 흔히 그 앞서 얘기했듯이 안전레버 라든지 트리거 그리고 탄창 릴리즈 버튼과 동일하게 유광 블랙 형태로 띄고 있고요 상부에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기 시작했죠 얼마 사용 안 했는데도 피막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즐을 당겨서 피스톤 컵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주황색, 초록색, 색깔, 색색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어, 기분 탓일지도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옵션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 것 같다는 라 생각을 자꾸 들게 하네요 그리고 요 하부 프레임에 이쪽에 육각나사가 있습니다 이 육각나사 이 역,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바로 요 챔버와, 요런 식으로 챔버와 이 하부 프레임 간의 이 유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유격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나사를 위쪽으로 조금 올려서 이 유격을 잡아서 집탄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효용성이 있는지는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한 10m 정도의 집탄은 앞서서 보셨겠지만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영상을 다 보고 오셨습니다. 집탄 부분들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작동성. 작동성은 새 제품이니까 상당히 작동성은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제품의 이 장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가벼운 슬라이더. 슬라이더 무게가 메탈 슬라이더임에도 불구하고 간결하게 작동이 부드럽게 잘 되고요. 그리고 상당히 가볍습니다. 느낌이, 느낌이. 이 무게상으로는 뭐 타사의 뭐 슬라이더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상당히 가벼운 느낌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슈팅용으로 사용을 할때 더블탭, 따닥 할때 어 슬라이더의 전진 후진하는 이런 속도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돼요. 추측을 하게 되고 또 하나, 두 번째 바로 이 RMR. 아레마리과 닥터 사이트가 동시에 올라가 있는 마운트를 기본적으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메리트 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루이 호환되는 부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하이카파의 어, 베이스는 항상 보면 마루이 제품이 되는 것 같아요 마루이 부품이 호환이 되냐 안 되냐로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튜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부 옵션이나 강화 옵션을 달기 위해서 마루이 제품과 호환이 된다고 라 하면은 워낙 옵션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역시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음, 그거 외에 뭐 크게 제가 봤을 때뭐 다른 하이카파랑 뭐 다른 점 뭔 눈에 띄게 뭐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마루 하이카파 골드매치처럼 이렇게 슬라이드 윗면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뒤쪽에 이제 서레이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ICS 특유의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어 독특한 느낌의 핸드건이나 에어소프트건을 만드는 그런 특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이 제품을 추천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실텐데 일단 저는 총을 딱 잡았을 때 뭔가 내 손에 총이 딱 감긴다는 느낌이 있으면 은이 총이 좋든 나쁘든 뭔가 계속 사격을 했을 때좀더잘 나간다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처음 잡았을 때이 총이 딱내 손에 감긴다는 라 느낌은 없었어요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뭐 사용을 얼마 안 해봐서 그렇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은 이말 한마디로 끝나겠습니다 어 일단 제 손에 안 감깁니다 총이 어 참고로 하시고요 뭐. 가격 포지션이 애매해요. 27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27만 원에 하이카파를 구입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어 대안들이 많이 있죠. 마루이를 비롯해서 뭐 W라든지 요즘 한 요즘 많이 나오는 W의 상위 계전인 그 A.W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ICS의 이 챌린저 챌린지 이 제품이 과연 얼마나 가격 경쟁력과 어 성능이 우수할지는 모릅니다. 왜냐면은 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어드밴테이지와 또 단점은 안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음 그리고, 어 탄창에 대한 이 참, 예,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순정 탄창이 작동이 제일 잘 돼야 될 판에 뭔가 조금 트러블이 좀 있습니다. 뭐 기와일, 날이 추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따뜻, 때는 좀더 작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또 있는데 뭐 따뜻한 날에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가스건이 뭐 얼마나 어 많습니까? 날 좋으면 다 작동 잘 되죠. 뭐 그런 거 감안하면은 뭔가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더사의 튜닝 어 마루이 호환 튜닝 가스 탄창을 장착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나은 작동성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아마 날이 추워서 이 기화율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 어, 성인용 에어소프트건 중에서 ICS에서 출시해서 어 슈팅용으로 어 사용을 하기 위한 뭐, 이름 자체가 좀 그렇죠. 하이카파 챌린저 뭐, 컴패티션 뭐, 피스토이라고 하니까 뭐, 그런 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게임용으로 써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뭐 또는 슈팅용으로 사용을 해도 뭐 기본적으로 맥웰이 장착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 RMR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ICS 자체에서 뭐 호, 어, 개선된 호법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호법 시스템은 아직까지 퀘션마크를 좀 달고 싶습니다. 어,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ICS에서 출시하고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는 챌린저, 하이카파 챌린저 모델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음, 하이카파 챌린저, 하이카파 베이스에 튜닝된 에어소프트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